는 그것들 이렇게 네. 단수부 수냐 이찬인데요. 네, 네. 아. 단는 <웃음> 그러면은 단어 앞에 문장이 네. 단수 대신 그것이 대신으로 쓸수 있는 단수가,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음, 이실 쓰려면 앞에 단수를 그럼 받을 그렇죠. 게 있을 것 같아요, 예. 네.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. 어, 선생님, 그러면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? 여기서는요? 네. 복수가 없으니까 어. 어, 선생님, 그러면 궁금한 게또 있는데요. 만약에, 그, 네.